첫 번째는 카메라 시리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괴수이자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삼는 사악한 비행괴수였죠 초고대 문명이 만들어낸 인류의 심판자 갸우스입니다 카메라 쇼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카메라 대 갸오스의 첫 등장 시작부터 후지산을 때려부수며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대수입니다 뭔가 상당히 삐죽삐죽하고 각진 쌍판이 포인트 왠지 저 광활한 맞박에서 코사인 값을 구해야만 할것 같은 삼각함수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친구인데요 뼛속까지 야행성이기 때문에 빛을 극도로 싫어하며 무려 단성생식이 가능하다는 설정으로 혼자서도 폭발적인 번식이 식력을 자랑합니다. 외적으로는 박쥐와 익룡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천상 비행 괴수로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언제나 그러했듯 날개를 퍼덕여서 위력적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을 통해 충격파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연출하게 됩니다. 애초에 가우스의 목적 자체가 인류를 전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인과 파괴의 속성은 가우스에게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죠. 한편 가우스에게는 일명 초음파 메스라고 하는 고유의 필살기가 존재하는데요. 귀를 찢는 듯한 괴선과 함께 초음파 광선을 발사! 전투기도 썰고 신칸센도 썰고 심지어 건물까지 말끔하게 썰어버리는 세상 예리하고 날카로운 음파음파 기술입니다. 이는 카메라조차도 맞자마자 아야하게 만들었을 만큼 어마무시한 위력을 뽐내는 기술이었죠. 이른바 재앙의 그림자라고 불리울 만큼 흉폭하고 사나운 괴수이며 세기말적인 비주얼과 위압감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었던 갸오스의 위엄 개인적으로 새로운 카메라 시리즈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생긴 놈들도 짝이 있다며 솔로들의 염장을 질러주었던 세기의 커플이죠 다음은 고질라에서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었던 궁극의 괴수 커플 무토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확인 거대 육상 생명체 일명 매시브 언아이덴티파이드 <웃음> 일명 Massive Unidentified Terrestrial Organism이며 무토라는 이름은 여기서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칭입니다. 앞서 소개한 갸우스처럼 전반적으로 각진 디자인에 갑각류와 곤충류를 뒤섞어 놓은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독특하게도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성적 이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컷은 날개가 달려있는 비행형 괴수 암컷은 수컷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육상형 괴수라는 설정입니다. 고지라와 마찬가지로 방사능을 먹이로 삼는 에너지저한 괴수이며 그로 인해 전 세계 핵탄두를 타겟으로 격을감 행하 는 파이팅 넘 치는 모습 을보 여주 었 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핵존맛이라며 핵탄두를 씹어 제끼는 고독한 미식가 무토 거기다 emp 충격파라는 궁극의 초필살기까지 장착하고 있어 순식간에 모든 전자기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등 몬스터버스의 첫 번째 빌런 괴수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날고기는 환상의 짝꿍이었다 한들 고질라의 무지막지한 위력 앞에서는 한낱 애처로운 찌끄레기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초반에는 고질라에게 유효타를 먹이는 듯 나름 선전하긴 했지만 그것은 영화의 재미를 위한 고질라의 쇼맨십에 불과했을 뿐 결국 막판에는 고질라의 방사열선이 무토의 목구멍에 다이렉트로 장렬 말 그대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짝이 그리웠을 뿐이고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인데 재수없게 나오자마자 고질라에게 걸린 셈이니 얘들도 참 운이 없었던 셈이랄까요 수마트라 서남쪽 미지의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괴생명체들의 낙원 다음은 콩스컬 아일랜드에 등장했던 지옥의 괴수 스컬 크롤러입니다. 스컬 크롤러는 해골섬 지하에 서식하는 파충류형의 거대 괴수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괴수들이 넘쳐나는 해골섬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포식자에 해당하는 악마 같은 존재인데요. 콩의 일족과 수세기에 걸친 생존 경쟁 끝에 콩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인간들이 나타나서 미사일을 떨궈대는 바람에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뭐탄 냄새 안 털크롤러라는 이름에 걸맞게 머리 부분이 해골처럼 생겼으며 독특하게도 두 개의 다리로 이족 보행을 하는 괴랄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악어를 연상케 하는 쩍 벌어진 입이 포인트 조용히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치거나 혀를 길게 뽑아서 한 입에 낚아채 버리는 등 전반적으로 어마무시한 힘과 맷집 날렵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스컬 크롤러는 먹이를 통째로 삼킨 뒤 뼈만 발라서 개원에는 야릇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감독님 피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오마주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편 영화 후반부에서는 크롤러들의 대장격인 알파가 등장하는데요 두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것은 물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지능까지 장착 수류탄을 들고 자폭을 시도하는 콜데위에게 시원한 꼬리샷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막판에는 모두의 염원대로 콩과 피 튀기는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사투의 현장 정말 역대급으로 작살나는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크롤러들의 끝판왕이라 한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콩 앞에서는 그저 한떨기 수줍은 샌드백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막판에는 이성을 잃은 콩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 결국 맨몸으로 비참하게 쳐맞고 끔찍하게 발려버리고 맙니다 흑인 킹콩의 적이라니 데뷔전 치고는 너무 강력한 적수였죠. 평소에는 기분 나쁜 광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오만 잡것으로 변신이 가능한 초자연적인 괴물이죠. 다음은 스티븐 킹의 2세에 등장했던 전 우주적인 악마 페니와이즈입니다. 아! 아! 아! 아! 평온했던 마을 대리에 불어닥친 죽음의 그림자 아이들을 깨어내 영혼을 갈취하고 그 공포심을 갉아먹는 페니와이즈가 등장합니다.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죽음의 빛이라고 불리우는 코스믹 호러 급의 우주적 존재로서 전 우주를 파괴하고 다니는 일종의 파괴의 신인데요. 대리에 나타났던 광대 모습의 페니 와이즈는 이 엄청난 존재의 화신 에 불과할 뿐 본체는 마크로버스 라고 불리우는 외계의 공간에서 별을 부수고 노는 해맑은 친구입니다. 어쨌든 극 후반부에서는 거대한 거미의 형태를 한 형이상학적 괴물로 변신 그나마 예전 TV 영화판에서는 진짜 괴수같은 모습이었으나 2019년 버전에서는 광대 모습이 섞여 있는 끔찍한 혼종으로 등장 지나치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극강의 공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특히 얼굴 부위가 갈라지며 죽음의 빛을 쏟아내는 장면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무시 그 자체였었죠. 하지만 어쨌든 화신은 화신에 불과할 뿐그 공략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희생자의 공포심을 먹고사는 괴물인 만큼 자신감있게 밀어붙이면 그대로 게임오버 결국 스스로 쭈글쭈글해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결말만 놓고 본다면 살짝 허무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면상으로 무쌍 찍고 퍼포먼스로 동공을 후벼팠던 전적들을 생각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은 새롭게 리메이크된 레전더리의 고질라 시리즈에서 말 그대로 황골 탈퇴한 괴수였죠? 날개를 가진 경로의 화염 괴수, 로단입니다. 풀레임은 티타누스 로단 불을 머금은 날개와 바위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체내에 마그마가 흐르고 있는 생체 화산입니다 멕시코의 이슬라데마라 화라산 정상에 격리되어 있던 중 기도라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말 그대로 박터지는 등장신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초음속 비행 이 가능하며 이때 파생된 소닉붐으로 인해 강력한 돌풍이 발생 마을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피부를 통해 미사일쯤은 가볍게 씹어버릴 수 있으며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전투기들을 하나씩 격추 그야말로 하늘을 지배하는 대괴수다운 멋진 카리스마를 선보여 주었는데요 하지만 등장신 이후 로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안습 그 자체 기도라의 인력광선 한방에 바닷속으로 추락해버리고 모스라와의 전투에서도 역시 독침 한방에 가볍게 리타이어 기도라에게 발렸을 때는 기도라에게 복종하고 이후 고지라가 기도라를 이겼을 땐 잽싸게 고지라에게 머리를 숙이는 등 뭔가 괴수계의 쌉쌉이 같은 미친 사회 적응력을 보여주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작에 비해 월등히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스펙 그리고 화려한 액션 연출이 돋보이는 친구였고요 참고로 원작에서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고질라 시리즈 최강의 괴수이자 고질라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등장했던 악역 괴수의 끝판왕 킹기도라입니다. Uh,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악의 화신으로서 하나이자 여러신 존재라고 불리우는 최강의 괴수입니다. 일명 몬스터 제로라는 원작에 대한 향수가 듬뿍 담긴 예쁜 코드명 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괴수들과 달리 외계에서 온 침략자 거짓된 왕이라는 최종 보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중에서는 남극의 빙하 속에 갇혀 모나크의 감시를 받던 중 극단적인 괴수바였던 엠마의 빙구짓으로 인해 가열차게 부활 남극 느끼지를 초토화시키며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그냥 미쳤습니다. 실루엣만 등장해도 한 폭의 그림이고 안구가 짜릿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크기는 약 158m로 고질라보다 훨씬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온몸이 전도체로 되어 있어 생체전기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에 막대한 양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번개가 치고 강력한 태 풍이 일어나는 등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한 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고질라에게 한쪽 머리를 뜯겼을 때에도 불안듯이 힐링 팩터를 시전하는 등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생명력을 자랑하며 괴수 팬들을 열광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킹기도라 고유의 스킬인 인력광선도 등장 원작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화려한 눈뽕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사실상 역대 최강의 스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몬스터버스의 킹기도라 비록 막판에는 버닝된 고질라에게 밀려 끔찍하게 발려버리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고질라 시리즈가 언제나 그랬듯 반드시 되살아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원작에 등장했던 오리지널 킹기도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로단과 마찬가지로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거대괴수 특집 4부 영화 속 최강 의 악역 괴수들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